자 여러분들 여수는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웅. 오늘 장소 협조는 어, 돌문호상에서 여수 돌문호상에서 어, 장소 협조해 주셨습니다 무너지지 마요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식사류로는뭐 이렇게 돼 있고 갑볶음밥고단 어. 여기 주 메뉴는 어, 돌문호상압이 주 메뉴인 것 같아요 돌문어삼합이는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철학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사입니다 아,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어, 돌산의 돌문어삼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혜 측이랑 저랑 어, 같이 합작을 해고 만들게 된 영상이에요 어, 보혜에서 여수 반바다라는 소주가 런칭을 했는데 이곳에 대한 소개. 저는 이제 그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 소주를 이용해 주자라는 그런 모티브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해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 여수 밤바다라는 소주가 보해에서 새롭게 또 런칭이 됐는데 그래서 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뭐 그런 의도로 오늘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호혜와 잡사가 콜라보를 하는 거고요 돌문어 상회 여기 업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양 촬영 허가만 받았고요 먹은 음식은 다 계산을 하고 가는 그런 품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수에 오시게 되면은 입세주나 아니면 여수 밤바다 어 이런 수를 좀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이 갓김치하고 이생상겹이 들어간 어, 이 삼합을 잘 섞어서 나중에 버터를 넣어서 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맛있겠네 활전복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 오, 새우랑 문어 야 갓김치 이건 안 먹어봐도 맛있겠다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가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장범주 씨를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시고 편이셔가지고 혹시나 장범주 씨가 요새 오셔가지고 여기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날은 모든 손님들 다 공짜! 라고 해가지고 한번 슬로건을 거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장범주 씨가 오셨었대요 근데 때마침 그때 여기 사장님이 안 계셨대요. <웃음> 막상 사장님은 못 뵙고, 어. <웃음> 그래서 그냥, 어, 오셨, 어, 오신 기념으로 다른 손님들은, 아, 어, 네, 맛있게 안주하고 뭐 술, 뭐, 무료로 드시고 가셨다는, 네, 그런 일화가 있는 네, 곳입니다. <웃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도. <웃음> 자, 여러분 이 어느정도 안주는 조금 익었고요 어, 그러면 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본파트 소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쒸쒸쒸 음. 어, 기존의 입세주보다 좀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확실히. 그 기존의 입세주가 알코올 농도가 이제 17.8도? 어, 좀 이랬었었는데. 그걸 이제 16.9도로 이제 내렸거든요. 다른 어떤 요즘 소주들이 살짝 좀더 순해진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조금 좀 순해진 느낌이 있어요. 어, 좀 부드럽고. 사실 좀 우려를 했던 게 예전에 보호에서 나왔던 그 9시 반이라는 소주가 사실 물 같은 어떤 그 소주를 먹었을 때 부드러운 넘어간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더 입자가 두꺼운 물의 느낌이 좀 목을 탁좀 거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그런 건 없네요 좀 부드럽게 서 굉장히 잘 넘어가고 순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힘도다 음. 확실히 부드럽다 안주랑 같지? 사과 어. 맛이 없을 수없이거아 네. 이제 마지막에 버터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다시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무조건 이걸, 이 술을 먹어야 된다. 이, 술에다, 이 술에 대한 광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갔었을 때, 그 지역 소주를 좀 애용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예. 그런 취지로 항상, 제가 지역 소주를 지역에 방문하면 먹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이 요수반바다 술을 무조건 뭐 타지에서도 사드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전라도 오시고 요수 오셨을 때, 예. 이렇게 요수반바다라는 술이 있다. 이거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한다. 예.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는거지 음. 무조건적으로 어디서든 이걸 드세요 라는 어, 그런 취지의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음. 여기 버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구나 삼합 응? 돼지고기 잘 익은 갓김치 그리고 키조개 관자살이 들어가요 여기는 조금 해졌는데 키조개 관자 이거, 문어까지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자, 자. 전복 전복 내장까지 이빨만 제거하면 아 뜨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여수 전역에 전부 다 이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정포나 구도심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제 다입점 된다고 해요 여수 전 지역으로 여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여수 밤바다라는 술아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들으니까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 관광지에 오셔야 드실 수 있다라는 게 수아사사. 음. 처음에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싹 들어오다가 살짝 뒤에 묵직한 느낌이 살짝 느껴지려고 할때슥 내려오는 게 과하지 않고 적당한 게 맛은 추천할만 할것 같아요 근데 어지까지나 소주 자체도 기호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르듯이 분명히 호불호는 생기겠죠 근데 저는 맛이 좋습니다 아. 밖에 비도 오고 안주도 좋고 직원분들이 혹시 저 여기 왔다가 었 사진 찍고 인스타에 혹시 올려도 되냐고 물어봐서 함께 된다고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약속을 했어요 뭐 소맥 사라지는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요수 반바다에 한번 맥주를 한번 말아가지고 술 사라지는 맛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사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더아 소주를 넣고. 직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수사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사사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수사봐도 보여드렸고 <웃음> 자 돌문어 사계가 적혀있던 이 버섯도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김치가 맛있어졌다 음. 버터향이 갓김치에 좀 많이 배어졌어요 음. 아, 여러분들 오늘 좋은 안주에다가 음. 여수 앞바다한병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수에 한번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드시고 가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특정한 지역에 놀러 가셨을 때 평소에 이제 드시는 술들이 있으실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지역 소주를 한병 정도만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이한 병을 팔아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미비한 지역 그 경제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모이고 모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역 소주를 한번씩 또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 잡사가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또 지역 소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오늘 이렇게 좀특깊분 촬영을 할수 있게 배려 해주신 우리 보혜 관계자분들하고 여기 이곳에 돌문어 상회 촬영을 허가해주신 우리 사장님 여러 감사합니다 어, 덕분에 좋은 영상 잘 만들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